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세븐틴. 세븐틴! 안녕하세요, 세븐틴입니다. 야, 예. Yeah. 저희가 정말 yeah. 오랜만에 단체 앨범으로 또 돌아왔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와우! 습니다 7개월 만인가요? 네, 아, 네. 좀는것 같은데요. 네, 4월 24일 오늘 저희가 세븐틴의 10집 앨범 FML 발매를 앞두고 있습니다. 야. 네, 그래서 캐럿분들께 저희가 직접 앨범을 소개해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Yeah. 너무 좋아요. 네그 전에 네. 그 앨범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 네, 네, 네. 네, 한 명씩 돌아가면서 좀 캐럿 분들께 인사를 드리는 시간을 가져볼까요? 아, 네, 아, 네. 아, 좋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더보도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샘님 뒤에 심다. 안녕하세요 보입니다. 그렇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쌤님 <웃음> 네, 총괄이 네스쿱스입니다. 반갑습니다. 아하! 아하! 네, 안녕하세요. 도겸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오시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조슈아입니다. 아, 제트런데. <웃음> 아, 좋아. 어 예. 야, 좋아. 안녕하세요. 호시입니다. 아, 니다 하이, 모두. 아, 글로벌 하네요. 안녕하세요, 샘민준입니다 아, 안녕하세요, 디노입니다 Hi, I'm Dino. d <웃음> 안녕하세요, 민규입니다. <웃음> 반갑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정한입니다 Hi. Hi. Hi. Hi. Hi. Hi. Hi. Hi. Hi. Hi. Hi. Hi. Hi. Hi. h 두근두근하는 그런 음. 기분인데 <웃음> 이제 본격적으로 앨범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아, 아 좋습니다 아, 아, 좋습니다 아, 이번 앨범 미니 10집 FML은 저희의 그 자신감을 드러낸 앨범이라고 할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 데뷔 이후 첫 더블 타이틀입니다 저희가 이게 <웃음> 아, <되게 웃음> 어떤 의미죠 우지씨? 그걸 왜 저한테 물고 <웃음> 그 의미는 아, 작곡가님 작곡가님으로서... 제가 한번 설명해보도록 아, 할게요 아, 예, 오, 예, 오. 예, 어떤 의미죠? 아,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예 자신있다 <웃음> 왜, 왜 갑자기 반말하냐? 그거밖에 없나요? <웃음> 자신 있다, 있다. 공손하게 아, 뭐... 말씀드려 네. 있습니다! 그치! 아. 아. 그리고 세븐틴에게 좀 역사적인 순간이지 않나 네. 아. 약간 더블 타이틀로 한 뭔가 이유나 그런 게좀 있나요? 그냥 자신 있을까요? 아, 우시씨한테 아. 물어보는데 요 <웃음> 계속 저한테 궁금증을 예, 가지고 계시네요 예. 오늘 곡을 만드셨으니 뭐 더블 타이틀을 한 이유는 뭐 많겠지만 예. 어찌됐건 이제 앨범의 완성도에 대해서 모두가 좀 깊게 생각을 했었고 그쵸, 그러다 그쵸. 보니까 이제 한국으로 표현 하기보다 이두 곡의 메인 간판이 있는 게좀 <웃음> 앨범의 그림을 정확하게 보여줄 수 그렇죠. 있다라고 <웃음> 판단이 섰고 그 판단을 이제 이루어 줄수 있을 만큼 만성도가 좋은 곡이 두 개가 잘 나와줘서 나왔죠 나왔죠 네 하겠습니다 아 맞습니다 아, 역시 아, 아, 간판이 중요해요 서처 음, 음, 네. 정말 드리반나이. 더블 타이틀 모두 <웃음> 기대해 주셔서 좋을 것 같고 아 이제 수록곡을 하나하나 들으면서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네네네 f m 을 먼저 idea. 음원 아 플레이 해주세요 d a y w 내 w a a t 마마심아사 w a b e t t t h e s i m b u e e s 데아 됐어 아 너무 좋네요 진짜 네첫 네. 번째 트랙은 FML입니다 아, 아 사실 저희가 아직도 이 곡을 뭐 표, 이, 얘기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b 말라이브로 할지 My live로 할지. 어, 네. My 하죠 음말 라이브요? 음말 라이브요? 음말 아무튼 일단 뭐 앨범명이랑 같으니까 FML로 할게요 아, 그렇죠, 그렇죠. 네 FML입니다 이런 비려먹을 세상 같은 네. 직설적이고 솔직한 가사가 아주 인상적인 그런 입니다. 야 우지 씨가 또이 빌어먹을 세상을 또 스포를 하셨잖아요. 또. 아 사실 네그 그때 이제 네 소감을 말하면서뭐 <웃음> 그러니까 사실 스포 하려고 막 작정하고 했던 건 아니고 네네, 이제 뭐 보니까. 감정이 계속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저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제일 음. 어떤 비슷한 생각들과 좀 그 앨범이 거의 맞물리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네. 머릿 속에 그 말이 너무 아 맴돌아서. 맴돌아서 그게 약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배우분들이 이제 연기를 할때 드라마를 할때그 캐릭터에 몰입을 몰입하는 거죠. 근데 우지 씨 같은 경우도 우리들은 또 우리들의 음악은 그때 당시 우리의 그 감정들과 이런 걸 몰입하면서 그렇죠, 그렇죠, 만들기 네. 때문에 그렇죠. 표현하기 때문에 아니 뭐 그게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누구세요? 죄송한데 누구세요? 우지 씨한테 물어봐. 제가 누구세요? 근데 진짜 이 노래 가사. 모든 사람 다 공감할 것 같아요. 너무 네. 현실적이고, 그리고 사실 저도 뭔가 이번 앨범을 하면서 지금은 뭔가 이런 마인드로 살고 있어요. 아, 진짜 맞아요. 이런 힘든 세상, 왜 계속 좋게 생각해야 되지? 나는 여기서도 그냥 더힘을 스스로 키우고, 음. 그냥 이 세상 살아야겠다라는 음. 생각을 하면서 여자 네.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정말 모두가 걸리신가요? 이 뭐야? 영상이 일본 영상이 나왔을 때. 마지막에 되게 감명 깊었던 거는 전 세계 사람들한테 그 영감을 받았다고 적혀 맞아. 있거든요. 아, 맞아요. 습 네, 그래서 방금. 모든 전 세계에 있는 분들이 좀 공감하실 수 있지 않을까 네. 가사에 대해서. 저 또한 이 노래를 듣고 많이 위로가 됐어서. 네, 네. 사람들이 맞아요. 분들이 좀 이렇게 위로받고 그러니까 힘내. 되게 우지가 은유적인 표현을 되게 좋아하는데, 약간 이건 너무 약간 솔직한, 직서 솔직, 깊서적이고 솔직한 가사에서 또 와닿지 않았나. 너무 좋았요 맞아요. 맞아요. 네. 맞습니다. 네. 솔직해야 노래가 좀살것 같아가지고 네. 새벽에 혼자 가사 쓰다가 좀 힘들었어요 너무 음. 이게 몰입이 되니까 그렇죠 이게 항상 우리 모두가 세상 사는 사람들이 좀 외면하고 살아가야 되는 음. 것들을 아, 이제 직면하고서 음. 이제 새벽에 가사를 쓰다 보니까 이게 좀어좀 어, 좀 빨리 써야겠더라고요 음. 좀 힘들어가지고 네. 많은 분들이 들으시면서 공감을 또잘하실것 같아요 위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것 같아요. 네. 네. 네. FML 맞습니다. 뮤직비디오는 5월 8일 날 아, 어, 네. 네. 맞습니다. 네. 5월 8일에 끝나고. 공개될 FM의 네. 뮤직비디오도 많이 기대해주세요. 네, 좋습니다. <웃음>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트랙으로 한번 가볼까요? 네. Let's go! 굿굿굿굿! 네, <웃음> <웃음> 와. 네, 손호공은 실험과 좌절을 겪으면서 자신을 업그레이드하는 손호공에서 영감을 받아서 진화를 거듭하는 저희 세븐틴의 손호공에 비대어 표현한 곡입니다. 맞습니다. 아 저희 영원. 세븐틴이 계속 성장하는 그런 이 시대의 새로운 손호공이 되겠다라는 의미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네. 뭔가 각자 더 강한 나를 그 자아도 있기 때문에 우리 각자의 손호공도 표현을 하고요. 이 노래 다 각자만의 그런 강한 자아를. 보이려고 많이 노력했죠. 연습을 한동안 그렇죠 그렇죠 그래주고 꺾이지 않는 패기 그 음, 음, 꺾이지 않는 맞아요 아니, 아니, 저는 이게 그래. 가사가 울컥했다고 적었는데 음. 이게 그, 어떤 부분에서 울컥하죠? 그러니까 이 티즈 네. 하라베가 나왔을 때 네. 약간 팬분들이 약간 캐럿분들이 약간 띠용하시더라고요 아, 근데 네. 저는 약간 그 아직 공개되지 않은 부분이 아, 아, 있자, 있자. 아, 가사가 저도 거기가 어, 무대할때 아. 약간 거기가 아, 아 맞아, 음 지금 공개됐을 거야 가슴이 뛰어요. 어디? 어디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아 맞아, 거, 아, 지금 아, 거기가 아, 지금 됐다. 아, 티저 나온 됐네. 그러면 이제 그 파트의 가사가 전 알로마 팀, 알로마 쿡! 여기까지 달리면서 cool. 우리 팀, cool. 우리 키 우리 팬분들, 우리 스태프들 다 같이 it. 만들어낸 거 아닙니까? 죄송한데 오늘 자가 몇개 있어? 이거는 이제. 호시용 자아 속에 숨은 거에요. 맞아요. 강력한. 아, 거기가 호시용 1절 파트 냈다. 네. 아니 근데 진짜 손노공 처음 들었을 때 어땠어요? 손노공이라는 제목을 들었을 때 어땠어요, 멤버들? 난, 난 저는 저, 저는 되게 좋았어. 좋았어요. 어. 저, 아, 저도 아, 완전 아, 그냥 완전 꽂혀 가지고. 나 완전 꽂혀 가지고 이 리뷰는 저도 처음 듣는 그치, 거라서 약간 예. 좀 예. 약간 뭔가 노래가 <웃음> 딱 처음 들어 그 노래 딱 처음 들어서 좀 약간 돕했어요. 나 어. 음악 돕했어요. 이게 내가 음악을 내가 음악을 처음 <웃음> 들었을 때 매지가 없었거든요. 내가 그 범주혁이랑 둘이 있었는데 엄정한테 이건 됐다. 라고 나갔는데 그리고 뭔가 사실 다른 이제 그룹분이 소노공이란 제목을 나오면 난 들어볼 것같아 아. 뭔가 유니크한, 그치 그치. 왜 소노공일까? 너무 어. 궁금해. 난 궁금할 것 같아. 그리고 그 노래 전주 그 부분이잖아. 그 사랑하는 이모리 속에서 소노공 구름 뚫고 날아가는 나왔어. 음. 그치, 그치. 그리고 그치. 저도 도, 돌산 있고. 맞아. 저도 약간 아, 이번에 아, 진짜 어. 새로운 느낌인데 사실 우리. 데뷔 때부터 지금까지 모든 앨범 할 때마다 호시웅 와 이번 더 있다 아, <웃음> 이번 다 쳤다 네번할 때마다 사실 저는 그냥 아, 그냥 너무 멋멋어 멋있, 근데 막 해봐야 안다 어, 해봐야 아, 알지 약간 아, 뭔가 아. 그게 느낌이 늘 오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번에는 소울을딱 들고 이건 됐다, 아, 됐다. 이건 거다 이건 됐다, 이건 됐다. 아, 아, 음. 이거는 노래 너무 좋고 이 퍼포먼스 하면 미치겠다. 일상생각을하면서 아아 그래서 우리 캐럿들 꼭 사실 좋아했으면 좋겠습니다. 약간 우리끼리 음. 뮤비 찍으면서그 얘기했잖아. 이게 안 되면 우리는 뭘 해야 되냐? 맞아, 맞아. 맞아, 맞아. 우린더 아, 이상 뭘 해야 되냐? 그쵸. 하, 그만큼 자신 있는 곡이자 어, 춤을 보여드릴 수 있지 네, 않을까. 맞아, 맞아. 네. 그러면 이제 또세 번째 트랙으로 네. 넘어가 보겠습니다. 예, 도록하 아, 이 노래 좋습니다.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힙합 팀의 노래죠. Fire Play. 빠빠빠빠. 빠빠빠. 라, 하이. h e i h a y i o o o 오, 오 아, 이거, 이거. 아, 더 듣고 싶다. 야, 트랙, 아, 트랙 미쳤다 트랙. 세 번째 트랙은 힙합팀곡인파이어입니다 Fire. 아, 힙합팀이 힙합 다 같이 가사를 썼고, 굉장히 네. 재밌게 작업을 했던 걸로 기억하고 아, 있어요. 네. I got the fire. got the fire. I got the fire. I got t h 아, fire. I g o fire. I got the fire. 나도 o t the fire. 탑원야 yeah. 아, 완전 네, 좋아요 저도 넘버원이라고 생각합니다 넘버원 뭔가 약간 one. 그런 느낌도 있어요 약간 <웃음> 어디 기분 좋은 날에 친구들이랑 오늘 좀 힙하게 입고 싶은 날에 거울 속에서 <웃음> I got the fire, oh, fire <목소리도> 아, 뭐야? 지찮씨요시 하겠다. 죄송한데, 안그래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목소리도> 내 쪽으로 약간 내가 불이 되는 것 같은데. 내 쪽으로. 나한테 계속 불을 집히는 그런. 죄송아데옷 입을 때는 음악을 안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무조건입니다. 아, 무조건. 정환씨는 어떤가요? 아무래 처음에 파이어 파이어 에? 쿱스가 아, 정한 형은 나안 좋아할 수도 있어라고 아. 하다가 저는 쭉안 듣다가 차에서 음. 네, 들었을 때어이 노래 뭐야? 엄청나는데 그래서 제가 쿱스한테 따로 연락해서 어 이거 좋은데 올로 갈릴 거라고 했는데 아. 저는 처음 듣자마자 좋았어요이 음. 아, 노래가 제일 좋아요. 이게 약간 완전 좀 힙합 팀의 좀 새로운 스타일 아닙니까? 완전 어. 새로운. 스타일. 좀 들어보지 못한 도전, 느낌인데 도전해봤죠. 아. 그래서 뭔가 아 그리고 그 얘기도 있잖아요. 그 후렴 파, 부분에 파이어 이거 파이어 파이, 그부 갑자기 난줄 알더라고 완전 그 목소리가 거완 샘플링 소리야라고그 샘플 소리 뭐밥 봐봐 근데 그 나라고 생각하고 듣잖아 그럼 나갔다 아, 음. 진짜로 음. 어, 어, 그렇게 생각은 어, 안 어. 완전 완전 너 그렇게 생각하고 어. <웃음> 생각 들어봐봐 아, 알겠습니다. <웃음> 아 근데 진짜 이 노래 후렴에 약간 스텝 같은 걸로 약간 좀리드미컬하게 하면 진짜 멋있을 것같아 진짜로, <웃음> 진짜로 어떤 악마가 낫습니다 아얘네아 얘네들 아 얘네들 아얘들아 얘네들 아 얘네들 아 얘네들 아 얘네들 아얘아니네들아 야, Finanz, 야. व소iona, 네. 오척, 오체, 오체. 저도 잘 몰라요. 저도 잘. 뭐두만가나 아까 전 위에서 연했잖아 왜? 자주 주세요. 그 주세요. 오케이. 이게 쓰리만 하면. 생각해 아 이거 말고. 이거. 조금. 네그 아. 다음 곡으로 네. 또 넘어가 네. 될것 같긴 해요. 그래, 그럼 자연스럽게 노래가 안 되면 내 다음. 어, 그러면 이거는 다음에 보여주는 걸라고. 이 네. 다음 곡으로 넘어갈까요? 힙합 팀의 무대가 이것도 정말 기대되는 거예요. 너무 기대가 요 그러면은 네. 네. 다음, 자, 또. 자, 그러면 다음 트랙 한번들어볼까요 좋아. o n t u n d e 이 s t a 나이 노래 너무 좋아 음. 이것도 뻑퍽퍽해서못 고르는 어. 말야 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말 얘기해 우리 둘만 하는 모습으로 뒤로 해는 모든 욕심으로 아, 해. 해. 아, 이 부분, 이 부분 되게 좋아요. 여기, 여기. 야, 너라인이다. 아, 이거 진짜 우리가 아, 연습생 아, 때 라임이다. 한창 들었 아, 그런 아, 랩시다. 맞아요, 어, 맞아 내가 맞아, 내가 딱그 그, 그, R&B를 너무 하고 싶었는데 맞아. 맞아. 딱 그, 그때 그 달링 때였죠. 우리 달링 카운트다운 라이브, 라이브 할때 네. 네. 댓글에 딱아그다운 라이브 딱, 아, 아, 딱, 딱 올라왔는데 거기서 영감을 맞아. 받으신, 맞아.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맞아. 곧바로 우리한테 딱 이거 만들어야 된다. 말 자체가 너무 예쁘다. 그리고 사실 빨리 만들었어. 엄청 빨리 만들었어. 우리가 연결되어 있는 건 언어가 아닙니다. 맞아요. 언어의 장벽을 음. 넘어선 이 사랑, 그쵸, 소통, 그쵸. <웃음> 사랑, 정말 진짜 언어를 초월해, 서초월 초월해서, 초월해 초월해서, 초월해서, 초월해서, 초월해서, 초월해서, 초월해서, 초월해서, 초월해서, 초월해서, 초월해서, 초월해서, 초이해서 초월해서, 초월해서, 초월해서, 초월해서, 초월해서, 초월해서, 초월해서, 초월해서, 초월해서, 초월초해 <웃음> 어쨌든 우리 캐럿 분들이 참 저희의 뮤즈예요. <웃음> <웃음> 네, 그렇죠, 그렇죠. 항상 형은 힘들 때뮤지형한테 기대는 <웃음> 거예 <같아요. 웃음> 어. 근데 이 노래는 또이 절에 네. 나오는 벌스가 또 묘미가 있고, 맞아, 네. 음. 거기에서 나온는 아. 새로운 모, 새로운 목소리도 있고, 그 노래 자체가 좀 많이 잘했지, 어려워요. 네. 근데 저희가 아, 이거 그, 하면서 아. 디노가 음역대가 엄청 많이 어려운데, 어려웠다고. 이거 맞아. 그래도 아, 참잘 이런 어려움 참조합니다 저는 어. 호시디노가 또 작사에 또 참여했다. 고네 맞아요. 참여했다고 아. 아. 그러니까 좀 약간 저는 약간 좀이 노래를 쓰면서 그럴 때 있잖아요. 내가 날 믿지 못할 때날 음. 믿어주는 우리 캐럿분들을 보면서 난그 캐럿분들 믿고 달렸다. 아. 그러니까 아. 그런, 그런 내용이 느낌을 좀좀 공정하다. 음. 좀, 어, 좀 여러 가지 긍정해. 뭐 감정들과 하죠. 뭐 캐럿분들과의 음. 그런 뭐 생각들 뭐 그런 거 이제 열심히 한번. 좋습니다뭐 음, 주니어는 맞습니다. 녹음 녹음 할때 어떻게 녹음 할때중 어, 우리 한번 아니고 되게 전에 한번 이미 한번 했었어요. 맞아, 맞아. 차였구나 이제. 어, 네, 근데 많이 많이 음. 많이 이제 투어 끝나고 나서 뭔가 전 세계 에한 바퀴 돌고 나서 어, 감정이 아, 다르지. 사람 그렇지, 받고 그치. 나서 다시 녹음하니까. 맞아, 그, 녹음할 때 봉주형 그 받을 때. 어? 너 목소리가 아, 많이 그치. 달라졌다 어, 맞아 맞아 맞아 영화만 받았어 맞아 맞아, 어, 맞아, 맞아. 그 맞아, 맞아, 맞아. 진짜. 맞아 맞아 근데 맞아, 맞아, 진짜 신기한 게 경험하고 뭔가가 일이 있거나 이럴 때 녹음하면 우지랑 범중이 기가 막히게 알았잖 맞아요 맞아요 맞아, 진짜, 맞아. 기가, 막히게 맞아. 진짜 맞아, 맞아. 기가 막히게 아 진짜 알아. 달라요 어. 정말 이게 음, 그참 웃긴 게 똑같은 사람이 똑같은 목소리로 하는데 느낌이 확 달라요 정말 그러니까 음, 음. 그게 막 신기해. 실력이 발전해 다는 그것만 있는 건 아니거든. 음, 맞아, 맞아, 맞아. 그 감정이 음, 나오는 것 같아. 일상 생활에 느끼는 거죠. 음, 맞아. 참 재밌네요, 이 직업 자체가. 맞아요. 너무 재밌죠. 에, 자, 그리고 에. 다음 트랙은 네. 이게 하람에 나왔을 때는 캐럿 분들에게 반응이 굉장히 좋았어요. 왜요? 아, 어. 어. 먼지. 그리고 먼지 캐럿 분들이 우리 데뷔 때부터 뮤비를 편집해서 만든 영상도 있고, 어. 이 노래에다가 되게 좋은 노래입니다. 가볍 들어볼까요? 네, 먼지 플레이. 먼지. 네, 이거 그래, 이 그래, 노래 그래, 너무 그래. 좋아. 귀여워. 굉장히 너무 좋아하는 아나 개인적으로 나개인 너무 좋아 <웃음> 이 노래 진짜 애니메이션 OST 같아요 그냥 너무. 아, 가끔 나오는 이 존댓말 네, 너무 어, 한다고요. 어, 예. 한다고요, 정말. 한다고요? 한다고요? 가끔 나오는 이 존댓말 <웃음> 정현씨 뭔지는 말. 또 어떤 노래죠? 아이 노래는 네. 어, 제가 참 좋아하는 어, 예, 예. 아날로그 신스 드론 아아 네, 사운드가 들어가서 <웃음> 아날로그 아 향수를 불어 부러... <웃음> 아 날씨. 향수를 불어 이렇게 는 목으로 추억하는 마음을 언어의 의로 송화시킨 가사가 매력적인 곡입니다. 그런 이제 글들이 많다고 해요. 뭐 애니메 아 죄송합니다. 애니메이션 2기 OST 같다고. 오 이게 야 뭔지 알겠다. 이런 노래 약간 좀 우지형 감성 중 하나야. 맞아 완전 완전 우지 전문 전문 파트. 이렇게 계속 이렇게 또레벨업에서 계속 나오네요. 저는 뭔지 가사 딱 봤을 때아 이거는 진짜 우지형밖에 할수 없는 가사구나. 맞아 내용이 먼지그 비유한 그 사랑그 관련된 내용이 너무 좋았어요. 음. 아이고. 음. 근데 캐럿들이 또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세븐틴은 계속해서 이런 노래, 음. 이런 그러니까 감성의 노래가 계속해서 음. 나오는 게 신기하다. 음. 아 라고 하는데, 음. 저도 이런 노래를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굳이 계속해서 이런 곡을 만든다는 <웃음> 게 확실히 나는 것 요즘에 J-POP을 음. 많이 찾아 듣고 있는데 네네네. 그 감성이 내가 보기에는 우지 우지가 약간 그 감성에 약간 잘 맞아 있어요 그 감성이 너무 나는 그 먼지라는 주제를 사랑으로 표현한 게 진짜 대단한 거같아요그 그러니까. <웃음> 저는 좀 소름 돋았던 게이 하람에서는 그 아직 사랑한다고요 이게 나오잖아요 근데 그 전에도 거기 가사가 다르거든요 아 근데 그거를 또 맞네. 주의하면서 유의하면서 들으시면 <웃음> 아, 아 이게 또니 잘해 아아몇아 글자면 왜, 왜 사랑한다고요가 나오는지 알것 같아요 아아 역시 좋네요 이야 네. 아 어떻게 그럼 마지막 곡 한번 들어볼까요? 네아 네. 이돌이 진짜 좋아 진짜 좋아 렛츠고 이것도 되게 좋아하시던데 팬들이 엄청 좋아하 도도도. 아 이거는 아 이거는 유럽에서 뮤직비디오를 찍어야 될것 같은 느낌이 나네요. 안무 <웃음> 아, 그런 느낌이네요. 아, <웃음> 유럽이라면 또제스우네 이게... 포차 있을 거 같아요. 안무 는래 노래. 아무래도 아무래도 아무래도. 자 여러분 이 노래는요. 4월의 비가 이제 5월에 꽃을 피운다 와 음. 그리고 기다림 끝에 낙이 온다 이런 음. 의미들을 담고 있는데 사실 언제나 고난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행복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렇죠 어, 저희 세븐틴도 마찬가지로 또 고난을 이겨내고 다가오는 그 어떤 행복 음. 뭐 기쁨 이런 내용들을 담은 노래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음. 아 참이 노래가 우리한테 잘 어울리는 게 우리가 5월에 데뷔했잖아요 오, 아유, 네. 4월에 우리가 고생을 하고 우리가 5월에, 5월에, 5월에 꽃을 피웠다 우리가 분명 생각하고 썼을 거야 음, 아, 사실 이번 앨범에서 제목을 정하고 간 곡은 이 곡이 유일했어요 네, 맨 처음부터 이 제목을 이제 잡고 이 내용을 꼭 써야겠다고 라 생각했던 곡입니다 혹시 아, 샤워하다가 이런 게 생각났어? 아니야 그런 거 아니야? 진짜 1차원 중이야 1차원 적인긴 혹시 샤워하다가 <웃음> 이런 게 생각났을 수도 있잖아 아니, 샤워보다 아, 뭔가 아, 그렇죠 그래. 그럴 수 있죠 어. 뭔가 차워... 어. 네 말씀하세요 아, 예. 아, 예. 아니 예아 말씀하세요 뭔가 호수나 <웃음> <호수난 웃음> 강 옆에서 상체할 때 약간 생각난 것 같아 호수나 강 옆에서 상체할 때 저는 오히려 약간 뭔가 요트 타면서 들으면 되게 좋을 것 같은데 오, 네. 오, 요트도 그리고 앨범이 딱 4월에 나오잖아 그지 4월에 나오고 이제 4월 말쯤 딱 나오니까 나오고 5월이 되니까 응, 응. 꽃을 피우고 5월부우5월부이 5월부터 5월부터 5월부터 5월부터 5월부터 5아부터 5월부터 5해부터 5월부터 5해부터 5월부터 5월부터 이월부터5월부이 5월부터 이월부터 5월부터 5월부터 5월부터 5있부터 5월부터 5월부터 5월부터 5월부터 5이부터5월부이5이부터 5월부터 5월부터 5월부터 5월부터 5월부터 5좋부터 5월부터 5월부터 5이부터5 it 10th m um, i n This is our 10th mini, mini album and it's our first time to um, release an album with a double title tracks. And yeah, I hope you guys like it. Thank you. Yeah. Yeah. yeah. yeah we are. 아, 그러면 저도 중국어로 좋습니다. Yeah. 한 마디 하겠습니다. 하세요. m 这一次的迷你1 0 t FM 其實是體現了我們的信心 然리自이出道캐럿也是第一次럿主打제所以也想告제你제即使在比이困이的 이제, 情제下也不要消沉下去이要 이제, 이要屈服我제一起이心이力的去 이제, 이제, 自己心中的黑 이제, 好 저저저 l d you, I'm 짧게 짧게 t 부담 Thank you, 아 h a n k you. I'm a l i t t 사 e bit of a l 분 t t l e b i 아 of 이 little b i 습니다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요 네. 응원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주신 가것 같아요! 아, 좋습니다. 네, 그리고 손오공은 처음 트랙 리스트에 숨겨져 있다가 나중에 모션 포스터로 공개되면서 드러났는데요. 저희가 이번 앨범 준비하면서 안무 연습할 때나 뮤직비디오 찍을 때도 멤버들이 전부 다 이번 손오공은 정말 대박이다. 아, 아, 그렇죠. 너무 캐럿들에게 보여주고 싶다라는 말을 계속 했는데 네, 어, 네. 그래서 저희가 그만큼 기대가 많이 됩니다. 아. 음, 사실 이번 퍼포먼스는 기가 막히죠. 기가 막히죠. 너무 런거 막히죠. 너무 기가 오, Hence, too too. 기가 막혀요. 맞 저는 진짜 약간 그 정도 의심한 것 같아요. 저가 제가 진짜 나이 많아서 그런 건가? 아니면 이번에 아무 정말 힘들어서 그런가? 조금 헷갈려요. 심지어 준이마저 힘들다. 진짜 힘들어. 사실. 어 이번 암무 기간 저는 딱 좋은 것 같아요. 음. 이제, 아, 이제 연습 엄청, 엄청 오래 준비했잖아요. 맞아, 우리끼리 하고 이제 댄서분들랑 같이 이제 4 0몇명 이렇게 같이 암무 음. 연습하고 그쵸. 그리고 뮤비 찍기 전에 이제 0 0 명랑 같이 네. 아, 그쵸, 그쵸. 연습하고. 맞아요, 맞아딱 근데 되게 완벽한 느낌이 있어요. 우리가 음. 아. 항상 뮤비 찍을 때 뭔가 급하게 준비하면 촬영하면서 연습하는 느낌이 있는데 맞아, 이번에 너무나도. 약간 방송국 갈때 자신 있게 캐럿 분들 앞에서 음. 보여주는 그런 느낌으로 안무했어요 아여러분니다 아 네, 네. 아 네, 아 놀랐다 약간 그 손오공은 아 우리가 들었을 때부터 이거는 정말 메가 크루를 해야 된다라고 음, 음. 생각을 했기 때문에 네. 그걸 우리가 원했던 그림이 정말 잘 나온 것 같아서 음, 정말 진짜. 만족스럽습니다 13명이서 하다가 그렇게 많은 댄서분들이랑 함께 하니까 음. 느낌도 또 다르고 또 새로운 모습도 보여드리는 것 같고 아, 좋아요. 뭐 <웃음> <좋아요>. 근데 진짜 <웃음> 너무 새로운 경험을 많이 해 가지고 나 사실 맴, 앨범을 할 때마다 우지도 그렇지만 우리 멤버들도 참 도전적인 정신이 있 좋은 것 같아요. 아, 음. 아니, 솔직히 좀 안될 수도 있는데. 그렇죠. 그렇죠. 항상 도전하고 네. 뭔가 그러면 그런... 우리 그안무티저 일단 좀 봐야 되죠. 한번 아, 보고 더 아, 아, 봐야 돼요. 안무티저 안무가 담긴, 담긴 티저 아, 그두번 12시에 공개된 거죠? 자, 감상하며 간단한 리액션. <웃음> 나온다. 야 오, 오 S2. S2. S2. DK. 안녕요안녕요 안녕하세요. 안녕하하는 가사, 여기죠? 이거야, 이 가사 생하 울컥한 부분 세요 이거 같다. 사실 저 부분에 다른 가사가 들어갔으면 난저 파트 춤 못춰. 음. 아 약간 저기서 약간 희열 느낌 추거든. 아, 그죠 그죠. 약간. 아 그쵸, 그쵸. 약간 알루머, 알루머 쿠루에 나도 되게 히얼 많아 많이 와. 음, 어. 그렇지. 어, 맞아 맞아. 들어가 주거든. 아니 근데 아까 티저에서 그 저는 다른 것도 진짜 멋있었는데 그 폰트가 너무. 손호공 폰트가 너무 아 너무 예쁘다 잘 아, 어울려 아, 아, 아, 아, 아, 아, 약간 아, 그 예뻐. 뭔가 구름을 아, 연상시키면서 아, 약간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 되게 어떤 컨셉적인 걸잘 드러내면서 약간 좀 뭔가 느낌을 잘 주면서 맞아요. 느낌적인 느낌 네, 느낌적인 느낌입니다. 아, 아, 저도 그건 아, 진짜 좋았어나 진짜 았짜아 진짜 항상 자신 있었는데 이렇게 자신있던 적이 있었나요? 뭐 싶을 정도로 당신은늘 있었어. 어. <웃음> 아, 만세 때1등한다고 만세 때전 대상 받았죠? 대상 받은 영웅을. 만세 때딱 듣자마자 네. 아 이거다 싶었는데 야 이번에는 이거 듣자마자 야 요거다. 아, 호시가 저거, 야망이 있어 거의 2년째 똑같네요, 똑같네요. 네. 네. 근데 호시가 네. 그래서 성장을 네. 계속해왔어 네. 어, 맞아 맞아 맞아 진짜 아, 네. 너무 좋아요 진짜. 이번에 제가 좀 너무 아쉬, 아쉽게 이게 다쳐서 아, 음. 같이 처음부터 끝까지못 치지만 옆에서 지켜보고 있을 때 진짜 저도 모르게 막 마음이 따뜻해지고 음, 막 끌어올랐지 끌어올라는 게 음. 진짜 세요 그래서 음. 이거는 진짜 나중에 테러들 기회에 있으면 꼭 현장에서 어, 봐야 없네. 돼요. 와. 이거는 제가 옆에서 봐도 와, 진짜 막 설레고 되게 막 음, 어, 뭔가 내가 타올라 어, 어. 그런 부분이 너무 세게 느껴서 그래서 그만큼 아쉽지만 그러니까 내용이 <웃음> 너가 아픈 거에서 갑자기 끌어오른 거로 간거야 <웃음> 근데 아니, <웃음> 내가 너무 아쉬워. 아니, 내가 하고 했는데, 아니지, 아, 그래서 아쉽다. 제가 너무 하고 싶은데 너무 아쉬워. 자연이. 근데 그건... 너가 중간에 들어오지만 그 중간에 들어오는 거를 임팩트가... 생각하지 않게끔 맞아 맞아 잘하는 거어 임팩트가 너무 진짜. 세. 어. 그리고 끝. 사실 실법도 한데 그거를 제스처로 바꿔서 그쵸. 그걸 합류해서 한다는 게 아, 참 완전히 단나한게 아닌데 어쨌든 멤버 어. 아, 한 팔에 못 쓰는데 저렇게 멋있는 게쉽지 않은데 심심치 않죠. 계속 멤버들 연습하면서 거의 혼자 옆에 있으니까 음. 내 파트라도 피해 주면 안 되겠다. 음. 음. 그래서 약간 송공 그런 거마한, 거마, 되게 어. 거만한 거만한 음. 느낌으로 음. 좀. 음. 근데 옆에서 우리 진짜 의심이 하고 있는 거 알아? 음. 음. 그 너, 너는 못 보지 브릿지 파트 때 우리 들어가잖아. 어. 그때 옆에서 계속 이러고 있어. <웃음> 근데 지금도 아, 하기도 하고 진짜 아, 네, 너무 하고 싶 너무 하고 싶고 아, 그래. 같이 하고 있는 거니까 뭐 아, 하고 나중에 또 된다면 또 아예 안무를 다 해가지고 음, 다 같이면 하 되는 거예요. 그래. 음, 좋아요. 음. 와. 아, 그리고 저기 사실 그 우지영 우을 들어올리는 안무. 그러니까 두분 아. 말해도 돼요? <웃음> <웃음> 네, 대도되접 어, 뭐, 뭐, 뭐, <웃음> 뮤비 안, 아, 나왔. 안 나왔잖아요. 아니 거기 i 티저에 나 I got 에 나와요. w I 힌이... 어차피 it now. I got it now. I got it now. I 그 o t it now. I got it now. I g o 저는 들었거든요. 네. 누가 누가 누가 누가 누가 누가 누가 누가 궁금한데, <웃음> 궁금한데, 모르는, 누가 우가 누가 누가 누가 누가 누가 누가 누가 누가 제가누구신가 누가 누을 누가 누가 누가 누가 누가 누가 누두번들 누가 누가 누가 누가 누가 누가 누가 누가 누에 있는 분들한테 들었네요 들네 누가 누네 누가 누가 누가 누가 누가 누가 누가 을가 누가 누가 누가 누가 촬영할 때나 이럴 때 이제 그 저 들어주시는 이제 댄서분들이 진짜 아, 너무, 너무 미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까 너무 힘들어 보이시더라. 형을 들고 네. 그든 댄서분들을 또 드는 거잖또 서로 드는 거. 내가 놀라운 내가, 게어디가 내가 빠르게 진행돼서 빠르게 노래 플레이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안 그러면 진짜 이 엉덩이가 진동 의자처럼 그러니까 너무 떨려. 예, 떨리는 게 느껴져요. 이 예, 쉽지 않거든요. 아, 그치, 그치. 아, 너무 미안해가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우리 네. 댄서분들도 맞아. 그래서 이번에 안무 포인트도 궁금해요. <웃음> <와>, 호시님. <웃음> 괜찮 좋아. 안무 <웃음> 아, 포인트가. 딱 하나. 하나 있잖아. 네, 그러니까 다른 건 사실 네. 어려워서 포인트로 하자. 저는, 아니, 저는 그렇죠. 사실 그냥 포인트인데 그냥 풀이 포인트인 것 같아요. 맞아요? 풀 2포인트. 배가 포인트는 <웃음> 하나만 얘기해달라고 배가 어, 하나, 하나, 하나 얘기해달라고요. 이 전체적인 안무가 포인트입니다. 뭘. 아니 하나를 얘기해달라고요. 아, 하나, 하을 하나, 하나. <웃음> 보여주시라고요. 얘기 하라고. <웃음> 아, <웃음> 아 그렇죠. 그렇죠. 네. 진짜 이게 딱 간단하면서도 뭔가 이곡의 제대로 된 중요한 포인트를 보여주겠다라는 약간 그런 다짐이 있는 딱 깊어지는 느낌. 그러니까 우리 공격한다 약간 내 마음속에 이제 간다? 내 마음속에 초능력을 꺼내는 거지. 아, 네. 아, 각자 그래도, 마음속에 초능력을. 그래서 중요한 말 같은 거는 내가 중요한 행동을 할때 여러분도 이렇게 한번 해보시면은 <웃음> 되게 좀 다를 거예요. 아, 근데 아, 약간 맞아요. 인사하기 좋다? <웃음> 오. 오, 오. <웃음> 아 근데 진짜. 이거 한참, 그러니까 제가 원래는 저기 뭐냐 그. 지평면 때문에 한동안 인사를 이러고 다녔거든요. 오, 근데 이러고 다니다가 이거 안무 연습할 때 이게 익숙해지니까 요즘에 이러고 니더라고요 <웃음> 자연스럽게. 손오공 인사법. 근데, 근데 이거는 사실 정한이 형이 제일 많이 아, 아 그렇네 아, 아. 원샷 잡아줘, 원샷 정한이 형. 그, 근데 왜그혹시 아까 그 안무 전주적이 다 포인트라고 얘기한지 이해된 것 같아. 아. 다 킹덤 파트가 있어. 그러니까 전체가 와우, 와우 포인트인 아, 것 같아. 음, 아직, 아직 안무 살려고. 뭐 완전 나오지 않는데 근데 앞에도 약간. 약간 그 쉽게 세 개자만 하면 맛있어. 아 뭐. 아, <웃음> 아 맛있어. 맞아. 아, 약간 자, 운동하면 근육이 아, 맛있지. 맞아. 뭔가 앞에는 뭔가 유사 그 뭐지? 탄수화물 먹다가 마지막 디저트까지 나오는 느낌. 아, 아맛 아, 아, 풀코스다 이거. 이 좋네요. 좋네. 어, 오늘, 너무 맛있어. 오늘 줄이 좋은데. 그래. 그러니까. 이가 좋네. 근데 그러니까 막까스 느낌이구만. 네또 <웃음> 매니저. <왜, 웃음> 네. 네가 안 좋다. 호스는 빠져. 조금 자중하고. 민거 효과가 좀 떨어졌어. 조금 <웃음> 어, 자중하고 있어. 그리고 저 저희가 또 음악 방송 사전 녹화는 또 했는데 네. 그때 오셨던 캐럿분들은 이미 아시겠지만 어 멋있는 어. 널또 <웃음> 네, 왔다 갔다 하시면 <웃음> 네. 올라갑니다네 네. 멋있는 보통 <웃음> 먼스가네 뮤직 비디오를 꼭 봐주시고 또 음악 방송을 <웃음> 아, 비롯한 무대들도 많이 기대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웃음> 네 이번에는 앨범을 장감 여러분의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좋습니다. 그럴까요? 그럴까요? 그럴까요? 그럼 보시는 아, 뭐. 것처럼 세 가지 버전인데요. <웃음> 버전 한 개씩 나눠서 볼까요? 네. 어 좋아요. 좋아. 앞에 호시랑 우지가 좀 우선은 어, 이쪽부터 한번 시작하는 게 어떨까요? 예, 네, 알겠습니다. 메인이 어, 세 가지인데 어, 이제 캐럿만 <웃음> 하나 더 있는 거죠. 어떻게 그쵸, 꼬자. 그쵸, 맞죠. 맞아, 일단 하면, 일단 뭐 이렇게 하고. 자 이거 버전 이름이 뭐죠? Fallen Misfit, Last Version. s than your sister. What i Fallen m o t h e t You are not. You a 이게 not. You are n 고 t You a 고 e not. You are not. You are not. You are n o 찍을 때 아니 그 세트장에서 맞아 이거. 맞아 맞아. 와르 진짜, 진짜, 진짜 차가웠는데. 진짜 차가웠어. 그때 아, 겨울이었잖아요. 어, 진짜 차가웠어. 한, 야, 이게 사진 그 <웃음> 몇 개만 보여 주세요, 몇 개. 지금 이거를 잡아 보는 건 처음이거든요, 네. 저는. 어. 근데 이제 약간 어, 뭐가 생각나냐면은 옛날에 아니, 플레이스테이션 1이랑 2 정도 나왔을 때 그때 게임 <웃음> CD 이런 이런 약간, 약간, 약간 이 질감이 어1 2 너무 옛날에 아 약간, 아, 약간 노스지어 있거든요. 어 약간 이런 예, 느낌. 네, 네. 괜찮죠? 어. 나는 개인적으로 앨범이 팬분들 어떤 사이즈를 좋아할지 음, 그치, 무슨 사이즈를 무슨 사이즈 좋아할지 모르겠어요. 무슨 사이즈가 제일 좋아. 아, 그니딱적당한 사이즈. <김벤> 어. 사이즈도 같아. 적당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어, 너무 그렇ت니까. 안 크고, 음. 이번에. 야, 감독님 무슨 소리인지 그때 CD 드렸잖아요. 그립감 한번 맛보셨잖아요. 아, 그립감 한번 보셨잖아요. 아, 그립감 한아감한번 보셨잖아요. 아, 그립감 한 번. 승관이 사진이 잘 나왔네요. 아 승관이. 승관이 잘 나왔어. 승관이 사진이 너무 잘 나왔다. 아 근데 저 물, 저 수면 위에서 찍은 게 야, 진짜 잘나온것 같아요. 이렇게 깔끔하게 이게 너무 이쁘다. 음. 이 사진을 이렇게 빼면 이렇게 남거든요. 음. 음. 네. 이게 너무 이쁘다. 저렇게 음. 빨리 집 올려놓고 싶다. 약간 이렇게 있어. 보니까 LP판 같기도 하고 어, 뒤에 좀 어, 예쁘네요. 그래. 감성이 있네. 어, 잘 만들어. 심플한 어, 게. 신부하는거 좋지. 어, 저 진짜, 진짜 스태프 형들도 고생 많이 하시지자두 네. 네. 번째 음, 버전 어. 한번 볼까요? 그럴까요? 잘 만들. 네, 두 번째 버전은. 자, 두 번째 버전은. 아무튼 뭐 게이렇 그러니까 정리 따윈 하지 않네요. <웃음> <웃음> 자, 두 번째 버전은. 뭐게 많아, 자, 뭐죠? 네. Faded <웃음> Mono Life. 아, 아. 어떤 뜻이죠? 아. <웃음> 후리자. 뭐야? 한국어. 탄 흐릿한 흑백 세상. 모노가 <뭐로> 그러니까 아, 1씩 어, 그, 하나 하나라는 듯이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색그색 그 톤을 얘기하는 건지 뭘얘기이야 색톤? 흑백. 색톤, 그러면 흑백. 흐릿한 아, 아. 예. 흑백 세상인 거야. 이게 그거잖아요. 우리가 사, 사무실 같은 데서 이렇게 맞아요. 음, 계속 반복되는 일상. 반복되고 재미없고 야, 답답하고 너무, 아. 꿈과 미래가 보여지지 않은데 지금 현실에 집중하고 현실이 힘들고 또 그런 아, 반복되는 모노라이프모노라이프 그거에 대한 어떤 이미지를 주기 위한 네. 아, 네. 반복되는 건이 모노라이프를 여기 이렇게 또 담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랑 또 느낌이 완전 달라요 어 민규 형이네요 네. 머리가 때네요 경한이 형 아니에요? 반복되는 삶 민규입니다 민규 형 네, 머리가 또 돼요. 우리 오늘 또 승관이가 또 단체 사진을 한이 찾아보자 네 승관이 한번불레좀 챙겨야지 승관이 진짜 잘 나왔어 <웃음> 아야 정말 잘생겼습니다 성관이 잘생겼어 우리 관이 너무 이쁘죠 우리 그러니까 승관이 그러니까 관이왜 이렇게 이쁘냐 승관이가 그리고 그 일분 그 영상에서도 회사원으로 나와. 아 거기서 아 맞아, 맞아, 맞아 네, 제가 앞서서 이 사진도 한채 사진 공개를 했었고. 네. 근데 아마 정말 그 컨셉이 난 너무 생각보다 좋은 게첫 번째는 약간 뭔가 떨어져 있었고 막 뭔가 고비, 고비라고 비라고 난이라고 해야 되나? 음. 두 번째는 뭔가 정말 일상생활에서 네. 힘든 곡된 힘든. 힘듦을 표현한 것 같고 그리고 세 번째는 뭐죠? 세 번째는, <웃음> 세, 번째는 세 번째는 세 번째는 바로 Fight, fight for, for my life. 아아 이제 빠울 때가 된아 거야. 그냥 뭐 그냥 싸우는 거야. 싸우는 나잖아. 이제 싸우는 거 짜증 나잖아요. 파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Fight for my life 진짜 가사 너무 좋은 거 같아. 요 네. 음. 그렇죠, 그렇죠. 음. 너무 좋아요. 감사합니다. 예. <웃음> 네. 저도 진짜 너무 좋습니다. 이거 Fight for my 말 그대로 민규 씨말 그대로 이제 싸우는 거예요. 네, 네. 그렇죠, 그렇죠. 그냥 이제 기존, 이제는 물러설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럴 때 그냥, <웃음> 그냥 싸우겠다. 물러설 수 없을 때 그때 가는 거예요. 네. 저 열어 주세요, 얼른. 내 삶을 위해서 나와. 그렇지 싸우겠다 각자가 이제 세상과 싸우는 방식은 다 다르겠지만 네. 그 답답함과 힘듦 속에서 각자의 방식으로 이겨나가보자 싸우는 음. 느낌 야 화만이 아 형이에요? 준비를 하는 거죠 네. 야, 야, 야, 야, 야, 야 우리 관이 또 어디 있을까 네 이번 앨범이 FML로 세 가지를 표현한 게 진짜 되게 재밌는 포인트인 것 같아요 맞아요 음. 음. 아, 야, 야, 잘생겼다. 관, 아, 요, 관이 관이 목관. 이렇게 또세 가지 버전의 이제 앨범이었고요. 네. 네. 또 이제 또 스페셜하게, 네. 굉장히 스페셜하게. 스페셜하게 캐럿반, 네 캐럿반이 또 있잖아요. 음. 저는 개인적으로 이 캐럿반의 이 뭐라고 할까요? 이 그림이 참 이쁜 것 같아요. 이거 예, 네. <웃음> 제 스타일이에요. 팬들 너, 진짜 좋아할 것, 것 같아. 뭐 아, 굉장히 아, 사랑스러운. 네, 정 사실 이거 있지. 그림 진짜 잘 그리신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저희가 거. 이제 어떻게 해 보니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신랑이 돼 버렸어요. <목소리> 약간 이 느낌이에요. 세번세 느낌? 가지 오, 버전은 두껍네. 힘들고 뭐하고 뭐하고 약간 네 번째는 다 필요 없고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웃음> 다, <웃음> 다 필요 없고 어, 사랑해, 사랑해. 다 처음 필요 없는데 캐럿만이 일반 앨범보다 좀더 두껍네요. 아, 그러니까요 네. 네. 이렇게 뭐 여러 가지가 준비돼 있어. 와, 나 포카 포카 아니가 어, 나다. 장환이 형 나왔어. 아, 이 카드가 예쁘다. 아, 이게 또 어. 이렇게 돼 있구나. 이게 그 사실 저희는 음악 만들고 춤추고 뭐 미팅하고 다 하지만 여기 결과물은 스태프분들이 정말 고생해 주셨는데. 아, 아, 감사합니다. 달랑마크로. 맞아요. 정말 어떻게 감사. 이제 네. 같이 힘을 합쳐서 정말 좋은 앨범이 나온 네.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음, 이번 이, 앨범 사진들도 너무 다 좋아하실 것 같아서. 이, 네. 이, 이 캐릭터판이 나왔을 때 제가 그때 리버스에서 이제 댓글 다고막 이렇게 캐럿뿐이랑 놀았었는데 음. <웃음> 웃긴 댓글이 있었는데 <웃음> 어떤 캐럿뿐이 엄마 미안 그렇게 됐어 약간 이렇게 얘기하는 <웃음>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 미안 그러니까 이게 신랑 막 이런 컨셉이니까 아아 엄마, 엄마 미안 그렇게 됐어 엄마 미안 그렇게 됐어 이런 게 <웃음> 너무 웃겨가지고 이렇게 봤던 기억이 나네요 음 캐럿들이 진짜 그런 걸잘해 드립을 말장면 잘하지 네 이렇게까지 피지컬 앨범까지 세븐틴 <웃음> 미니 십집 앨범까지 네, 네 이렇게 피지컬 앨범까지 세틴 미니 십집 앨범 에서 소개해드렸는데요. 네. 아네 저희가 얼마 전에 셰빛섬에서 세븐틴 <웃음> 스트리트를 진행했잖아요. 네, 네 그렇죠. 세븐틴 네, 네. 스트리트에서 포토존을 비롯해서 슈퍼캐럿봉 등 다양하게 꾸며 있었는데요. 네. 거기에 캐럿들이 메시지를 적어 주셨어요. 아, 그 메시지 많이 적어 주셨어요. 아, 네. 네. 그래서 조금씩 어땠어요? 어 저는 네. 그 저는 디노랑 버논이랑 이렇게 갔었는데 음. 어 직접 본 사람도 있고 뭐못간 사람도 스케줄상 못간 사람도 있어가지고 네. 그렇지만 저희가 가서 이제 캐럿들 메시지를 보는데 일단 너무 감동이었고 음흠. 너무 이쁜 말들로 가득 채워주셔가지고 참 마음이 따뜻해지는 그런 맞아.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지금 메시지들을 좀 가지고 왔다면서요? 아, 그렇죠 제가 또를 가져와봤는데 아, 직접 가져왔나요? 아, 예. 글쎄, 뜯어왔습니다. 그건 거짓말 아닙니까? <웃음> 어, 제가 이렇게 수리썸이 끝난 걸로 알고 있는데? <웃음> 네. <웃음> 거짓말이에요. 네. 아, 그렇군요. 아, 아무튼 가져왔는데, 그거를 좀 멤버들 한 명씩 좀 읽어보면 어떨까요? 좋아요, 좋아요. 아, 좋습니다. 아, 네. 아, 그래, 그걸 아, 못 가봐가지고, 가봐가지고 예, 예. 제가 어? 가져왔습니다. 아, 네, 자, 각자 거를 좀 이렇게 예, 이제 뭐 DK, 조슈 승철아 진짜 못 가봐서 음, 너무 아쉬운데 아, 감사합니다. 자, 명호 거 땡큐 조슈가 나라 세고 와우 정환이 형 볼 때가 아니, 그림도 그려주시고 진짜 아이고, 많은 글들을 써주셔가지고 맞아, 근데 진짜 좀 감동이긴 했어요 모랑이 다른 멤버들 거 없나? 어? 아, 저있구나 네, 아, 네. 아, 네. 아, 이놈 좀 뭐, 뭐, 뭐요? 좀 뭐지? 한 번씩 <웃음> 읽어주세요 네. 와 재밌다 아, 좀 기억에 남는 빨리 한번 다 읽어볼까? 네 와, 이말 진짜 좋다 승철아, 행복은 항상 가까이에 있다 가까이 있다, 사랑해 세븐틱 캐럿 행복은 <목> 늘 가까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진짜 멀리서 찾지 마세요 명호야 이 도슈아 너는 4위야 우리 엄마 4위 1위, 2위, 3위, 4위야? <목소리> 그럼 저부터 그냥 하, 네, 한 번씩 몇 개씩 네, 네, 네. 이걸 볼까요? 네 음, 네. 명호의 낭만 계속될 길 사랑해 명호야 <목소리> 명호야 너가 내 청천이다 명호야, 건강, 행복, 영원서, 화로우 아주 큰 나무를 닮은 명호에게 언제나 작은 새가 되어줄게 활황해 시선님은 감사합니다 오케이, 감사합니다 이게 아직 아좀더 많은데 음. 다른 애들도 네. 읽어야 되니까 네네네 탈 네, 네, 네. 읽고 계세요 그네저 네. 읽어드리면 될까요 네. 네. 번호나 나의 아기 붕어빵 만주 앞을 딸기 라떼 돈가스 떡볶이 말하셨거야말아셨고 하지. 정확히 무슨 음식이지? 너를 그냥 <웃음> 먹고 싶은 거야. 야 좋아하는 거. <웃음> 그러니까 <웃음> 제가, <웃음> 제가, <웃음> 제가 잔만 처리를 좋아하긴 한. <웃음> 데 아, 네. 네. 다 참수셨네요. 네. 취향을 좀 네. 존중해 <웃음> 주셨네요. 네. 아무튼 네, 감사합니다. 네. 이런 <웃음> 좋아. 네. 다른 <웃음> 네. 것도 읽어주. 아 다른 것도 읽어드릴까. 네. 번호 <웃음> 너는 최고. 아. 나의 첫 번째. 나의 사랑 감사. 아. 기쁨, 행복, 기적, 징운 중간중간 점점을 맞춰 예, 네가, 점점이 되게 많아 맞다 뭐 모든, 모든 것이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웃음> 닮았어 <웃음> 저는 뭐다 좋은 말씀 써주셨는데 이제 딸, 따님이 이제 저희 캐럿인가봐요 이제 그 부모님이 써주신 것 같은 나이 딸에게 힘이 되어주는 세븐틴 최고 네. 멋있다 음. 항상 힘이 되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 너무 감니다 네, 그리고 저는 하나를 더 읽자면 뭐, 나의 오늘과 행복은 항상 너였어 라는 말음음 좋은 좋은 말이네요 누군가의 행복이 된다는 게 너무 회사 같네요 좋네요 오, DK 그게 뭐예요? 재밌다 이거 겸도그 아, 겸도그? 그 팬들이 저를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그 강아지 어. 그 종은... 내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닮았다고 막 음. 근데 항상 노래로 응원받고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도 함께해요라는 것도 있고 음. 도겸아 가수해줘서 고마워 도겸이는 뭐든 잘해내니까 잘될 거야 캐럿시란 이름이 부끄럽지 않도록 더 노력할게 사랑해, 대구 캐럿소녀 대구, 아. 대구 캐럿소녀 아, 너무 좋은데요? 대구에서 보러 왔나 봐캐럿시 네. 돼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 좋습니다 너무 좋아요 편지가 다 감동적이네요 네. 맞아요 우리 우주 씨잘사람니까 어, 너무 좋은 말 많아가지고 맞아요. 다 마음에 잘 담았고요 이렇게 공개적으로 얘기하는 거는 이렇게 주접이 너무 재밌더라고요 아, 그 주접이 <웃음> 재밌죠 주접이 재밌어요 속보, 세븐틴 우주 무형 문화재 지정 무형 아, <웃음> 문화재 지정 다른 주접 없나요 또? 아, 다른 거는 다 감동적인, 감동적인 얘기예요 그래서 음. 마음에 잘 담아뒀습니다 음. 아,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로 좋습니다 네. 조슈아 씨 슈아야 70이라는 존재가 다양한 의미와 측면에서 나의 인생을 완성할 수 있게 해 주는 퍼즐 조각인 것처럼 음. 너라는 존재는 나를 비롯한 많은 캐릭터들에게 인생을 살아가는 데 힘을 줘. 누구보다 단단한 내면을 가지고 있는 슈아야 앞으로도 변치 않게. 음. 오늘 홍랑의 슈아해 라고 적어 주셨어요. 그리고 비어있는 내두 손에 미소를 쥐어줘서 어, 주셔 나의 청천, 청춘이 되어줘서 고마워 오래 함께하자 계속 노래로 슈아해 라고 적어주셨어요 슈아해 미소 한번 보여주세요 네아 <웃음> 슈아네요 네. 슈아해요 예쁘다 감사합니다 아우 네, 네 저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호시 강동원 박보검. 아 됐어. 넷톱까지 하지. 넷톱까지 하지. 호시 강동원 박보검. 다시 가고. 아. 어, 거, 거. <웃음> 원래 호시이 마지막에 나와야 되는 거아니에요 <웃음> 원래, 원래 마지막에 나와야 돼요. <웃음> 네, 그리고 호시는 세계 최고의 호랑이. 아, 중국 캐릭터들이 많이 사랑해요. <웃음> 아, <웃음> 아 좋네 많이. 아, <웃음> 아, 좋네요. 네, 그리고 <웃음> 아, 좋네요. 마코노 <웃음> 아, <좋네요. 웃음> 마고노 다이 마, 마데 지망니길어나가이 있는 거야 지금? 아론들센 보다 앞에 아이 정도 알아들었잖아. 그러니까 뭐 알죠 당연히. 이 정도는 알아들었잖아. 예. 마우이죠려고그는거같아 아, 정도 아. <웃음> 아, 예. 재미를 위해서. 네. 아, 다춘의 아, 시작. 뭐야? 호시야 앞으로도 함께하자 호랑해. 호랑해. 아, 너무 감동적이다. 아, 좋습니다. 네, 이렇게 원우야. 예, 네, 저도 감동적인 말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딱한 분이 특이한 거였어요. 네, 어떤 거예요, 특이한 거? 컴백 트랜지션이 좋아. 아, <웃음> 아 트랜지션 중요하지. 아, 아, 트랜지션. 그지 아, 자, 뭐 원우가 가는 게 우리가 함께할게. 아, 어, 원우. 어. 그다음에 뭐. 팀 세븐 팀 파이팅 이런 말도 되게 많고요. 아팀 파이팅. 네. 너무 감동적인 말. 아직 원발 남았다 이런 말. 아직 원발, 아 <웃음> 원발 남았다. 원발 <웃음> 남았다. 속상해요. 원발 남았다. <웃음> <웃음> 재밌는 것도 많고 <웃음> 감동적인 것도. 디노 나어 아마 준준 좋다? 좋다. 준준 좋다? 그래요? 뭐 저는 일단 약간 이렇게 그림 그려주시는 거 되게 아 예쁘다. 아, 아, 아, 아 좋다. 귀엽다 고양이죠. 그렇죠. 준이가 음. 어, 그린 거. 뭐, 약간 고양이라는 말 굉장히 많아요. 준이야 어, 나의 행운 고양이 사랑해 행복하자. 음. 그리고 고양이가 세상을 지배한다. 준이가 세상을 지배한다. 아. 그리고, 그리고 뭐 중국 캐러 분들도 많이 써줬어요. 시왕성 심구와 신유 도패반이 시신이 좀 돈내는 포즈 호이즈 배달님 셈배. 근데 행복라는 말 굉장히 많이 써줘서 너무 고마운 것 같아요. 음. 왜냐면 저도 항상 사실 팬 사이드에도 그렇고 다른 데도 그렇고 팬 분들한테 항상 행복 해야 한다고 하는 말 되게 마, 음, 많았어요. 음, 네. 사실 행복다는 거는 이제 듣고 보니까 진짜 행복하란 말이지 진짜. 맞아요. 행복이라는 아, 말, 말, 말. 말은 사실 음. 쉬우면서도 좀 생각보다 어려운 거예요. 어, 그래서 맞아. 만약에 뭐 우리 때문에 여러분 행복할 수 있으면 너무나도 우리도 행복한 거죠. 네. 그렇죠. 그렇죠. 네. 행복하자. 와이니. 다음. 다음. 전가요? 다이노. 다이노도 가야 됐 다이노. 네. 어, 음. 자, 저는 첫 번째부터 찬아, 너가 내 세븐틴의 최애이자 마지막 남자야. 어느 순간부터 찬이가 남자라고요 10년 아니 20년 아니 100년 더 세븐틴으로 남아서 내 마지막 역사에 남는 아이돌 해줘. 사랑하고 찬랑해. 아, 찬랑해. 아, 아. 아니, 아니. 찰랑, 찬랑해. 찰랑, 그리고 이게 좀 이런 것도 해주셨네요. 찬아, 요즘 너가 그렇게 밟힌다. 그 사랑한다고 라고도 아, 너 진짜 밟힌다 설레는 말투로 <웃음> <웃음> 안돼요 왜, 왜 앞에 눈에라는 네. 표현을 안 적고 <웃음> 너가 그렇게 밟힌다 <웃음> 네. 아, 그리고 참 이런 말들도 좋은, 좋은 것 같아요 어떤 어 야, 되게 감동적인 말이네요 근데 그거. 감동적인 말들이 진짜 많은데 음, 내게 살아갈 이유를 주는 디노에 항상 고마워 찬랑해 레몬 디노 영원히 함께 가자 아, 찰랑, 찰랑해 찰랑해 아, 찰랑해 네 감사합니다. <웃음> 민규. <민께요. 웃음> 아 저도 좀자 이거는 남자 캐럿 분이신가봐요. 올해 여자 친구 생기게 해주세요. <웃음> 세븐스 파이팅. 충, 충성 필승. 음. 아 내가 내가 보기에는 그냥 놀러 오신 분 같네. 놀러 있어요. 오셨다가 이제 어 이게 뭘까? 궁금하셔서 오셨다가 소원을 쓰고, 네. 소원을 쓰고 테이스터 할때 초반에가 한참 날씨가 진짜 좋았거든요. 맞아 맞아. 낮에, 중간에 비좀안 내고, 어, 그래서 응. 진짜 좋겠다 싶고, 고기 맛이었으면 좋겠네요. 야 김민규, 네가 내 마지막 K-팝이다. 책임지세요. 나 아. 책임지세요. K-팝. 약간 민규처럼 쓴다 민규 팬들 그러니까 민규처럼 쓴다 뭔가 뭔가? 아, 내가 나 이렇게 써야 약간, 약간 그런 그래. 느낌 툭느낌좀 있는가? 아, 툭쓴 느낌 아 김툭? 어. 어, 김툭, 어, 김툭. 김툭. <웃음> <웃음> 근데 세비섬이또 아, 있다 가봐. 아, 어이 네. 가만 어, 몰라 그냥 세븐틴 좋다는 거야 <웃음> 아, 그딱나냥 <그래>. 아, 아, <웃음> 툭이야 아, 민규가 쓴거 아니야 그거? 세비 좋다는 거 네가 쓴거 아니야? 그러니까 근데 내가 알기로 세비섬이 진짜 역대 입장객이었대 역대급 맞아 맞아 어, 그래 15만 명가? 인 기록이 됐다면 좋은 것 같아 15만 명은 엄청난 숫자 니 너무나 네. 마지막 우리 정한 환형 갈까요? 네 정한아 널 고맙다 네가 웃으면 나도 좋아 네가 와 진짜 아 근데 다다쓴게 비슷해 다 그냥 그 성격이 보이지 성격이 보여 닮았어 어, 닮았어, 닮았어. 어. 정한아 너가 내 청춘이자 사랑이야 행복해야 어, 너무 <웃음> 힘들 힘들고 지칠 땐 캐럿 세계와 항상 기다리할게. 영정환이야? 뭐 뜻이? 아, 이거 이 정환이랑 카톡하는 것 같은데. <웃음> 따뜻한 우유 한 잔에 기분 좋은 정환이 안녕 나의 기쁨 정환이여 사랑하고 하니에 그리고 세븐틴 샘랑에. 아이 정도야. 아 좋네요. 네. 애교 만점이 그리고, 아 이거 만점이야. 그리 마지막 승관이거 또. 승관 어. 나한테도 있어. 승관 어, 음. 다 읽어볼까? 좋아. 어. 읽어줘. 아. 읽어줘. 승관아, 네가 내 아기 북카 부카, 북카프리오 음. 부동원 부원빈이다. 부시즈우 최고 강아지 부끄 무슨 거그림도한번 <웃음> 보여줘. 어, 그린도 그림. 귀여워. 강아지 그림이야. 어잘 그렸다. 오잘 그렸다. 아 진짜 잘 그렸다. 우와. 야 진짜 성격 성격 아, 있다. 어, 진짜 손재주 너무 어. 좋으시다. 승관이 글잘 쓰네. 맞아 맞아 맞아. 할 말은 많은데 종이가 작아. 일단 넌 <웃음> 최고의 귤. 아, <웃음> 어. 아, 알았으면 끄덕. 그럼. 아, 정말. 이거, 아, 아, 음, 최고의 거이고의거 그리고 또 이거. 이의이든 이거, 을거원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이가 좋아 오 좋다. 모든 승관 이이게 제일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게거게 신데 갈또 남자 팬도 또써써주시고왔네요 저거 쓰는가사 응. 쓰자. 승관이형 응. 다치지 않고 활동해. 인천 남팬. 네살이 어. 인천에서 왔나 봐. 그내살림처음반복해뭐 그래? 있는데. 어. 네. 뭐내 뭐, 아이돌 다음 제목 곡이야. 네가 어. 처음이자 마지막이야. 뭐 이런. 어, 갈게. 네. 미자 마지막이다. 와. 습니다 네, 아 근데 진짜 너무 좋은 얘기를 많이 아, 네. 해주셨어 컴백 직전에 이 메시지에 있는 게 너무 좋은 것 같네요. 맞아, 네. 아요 힘이 나네요. 아주 아. 마음이 따뜻해지네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 이제 컴백 몇분남았죠따끈따끈합니다 삶을 수천 번. 얼마 안 남았습니다. 지금 컴백이 지금 얼마 안 남았어요. 네. 네. 삶을 수천 번 반복해도. 아, 네, 그래서. 거의 네. 한 10분 정도 남은 것 같은데. 네. 컴백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캐럿분들을 빨리 이렇게 재밌게 보실 수 있게 좀 준비할 시간을 드려야 될것 같아요. 한 시간밖에 안 남은 게 실감이 안 나는데. 그러니까, 아 얼마 안 남았어요, 지금. 준비해? 실감이 실감 안 나죠. 그죠 그쵸. 오도이 너무 안 나요. 네, 네 나오니까 아 8분 남았습니다 지금 8분 밟혔다 네. 아 이거 그러데요 이거 8분 네 이제 저희가 그럼 이제 네. 그리고 이제 네. 좀 이게 저희도 이제 좀 봐야 될것 같아요 네, 그 저희도 저희도 이제 캐럿분들 보시는 거 보면서 이제 반응도 딱 보고 네. 저희도 좀 힘을 더 얻어야 될것 같아서 네, 저희도 준비해야 되니까 이제. 이만 이제 마무리를 네. 좀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네, 캐럿분들을 위해서 만든 저희 어, 쉽0집 미니 앨범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그 활동하는 기간 동안 정말 캐럿분들이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슈아 씨 네, just a few minutes are left before the re release of our 10th mini album All the tracks in the album are great, including the two title tracks yes. And since the performances are also very cool, it'd be nice if you guys w a t c h them um, We a s k for your love and your support uh, for our album and please look forward to our activities as we have a lot prepared for you guys um, Yeah, just look forward to it 有啊我们这一次第十张迷你专辑 yeah. uh, f m l 离发行时间就真的只剩下一点时间了然后包括这一次两首主打以及收录在专辑里面的收录曲们都非常非常的精彩特别是舞台也很精彩表演也很精彩一定要等待我们舞台上的表现然后也希望大家能够喜欢我们这次的专辑这一次的活动也希望我们客大们能因为我们的舞台继续幸福 아, 진짜. 니다 진짜. 아, 진짜. 정말, 한짜 아,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니다 하이, 탁상회였습니다. 아! 고생하어요 아아아 아, 이번 앨범도 정말 많이 기대해 주시고 열심히 준비한 만큼 활동도 <웃음> 네. 정말 행복하게 즐겁게 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쿱스 네. 마지막 인사 부탁드릴게요. 저희 멤버들도 건강 잘 챙기면서 네. 활동할 테니깐요. 어, 다 많이 지켜봐 주시고 많이 사랑해 주시면 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세븐틴이었습니다. 세븐틴, 세븐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화이팅! 만나요. 아, 잘 지내세요. 앨범 나왔어요. 감사합니다 아, 그렇구